4.3에 대해서 어른에게도 설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린이체험관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를 좀 힌트를 좀 얻어갔으면 하는 생각에 어린이체험관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 어린이체험관은 4.3을 중심으로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어린이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성립시키기 위해 설립된 체험학습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에게 사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사삼이 무엇인지 어린이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임두홍의 그림일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기억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게. 배나오름의 기억 이라는 동화책은 임두홍 선생님이 직접 겪은 사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 젊으로름 동굴로 숨겼다고 하니까 아, 젊으름도 사삼 음, 모두 들켜서 굴박으로 나왔고 노인과 여자는 수용소로 가고 신기하게도 잿더미를해집고 어린 팽나무 한 그루가 올라와 있습니 그리고 4.3 당시 아이들이 숨었던 나무숲이나 동굴 체험을 해볼 수 있고 평화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전시가 있었습니다. 블럭놀이, 퍼즐 맞추기, 방사탑 쌓기, 별이 된 아이들에게 편지 쓰기, 풍둥 날리기 같은 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삼 유가례에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풍등 날리기를 해 보았는데요. 생각을 하는 기회도 되었고 재미도 있으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주 4.3 어린이 체험관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4.3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고요. 하루에 4번 진행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아이들을 위한 북카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 아이와 함께 제주 사3 어린이체험관에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